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직접 처리했던 사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사건은요 서울 강남에서 제법 알려진 그 모바일 클리닉을 하시는 원장님께서 맡기신 건데요 그종전에 영업상 블로그나 이런데서 시술 장면을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올린 것을 지방의 다른 병원에서 허락받지 않고 블루베 사용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제지할 수 없나 하는 생각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던 건데요. 흔히 내용증명 또는 내용증명 우편이라고 불리는 문서는 매년 약 800만 통 가까이가 작성돼서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총세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지고 간 다음에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물론 수수료는 약간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작성해서 보낸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저희 고객의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대리인으로 발송을 한 겁니다 사실 내용증명을 받으면 받는 사람들은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을 거예요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겁을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체 언제까지 답변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뭐 답변서 기간이 정해진 거 아니냐 마치 재판에서 처럼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극단적인 경우에 아무런 답변을 안 한다고 해서 그자체로 무슨 굉장히 불리한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개 내용 증명을 보내는 편에서 언제까지 답장을 하라고 명시하는 게 보통이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그 다음 단계의 분쟁으로 확전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약간의 어 어떻게 보면 타임 스케줄을 정하는 목적에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소송까지 간다면 상대방의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마치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할 말이 없어서 답변을 안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부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 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바로 내용 증명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반송되는 경우가 이런데요. 대개는 그수취인 불명이나 폐문부재로 배달이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 차례 발송을 해도 반송이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보내는 입장에서는 이럴 때가 더 난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가 작성했던 내용지명 우편을 실제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경우는 저희 고객께서 분쟁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사안이에요 상대방이 저희 내용증명상의 요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용만 해 준다면 가급적 싸움을 크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안이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주의를 먼저 조보라고 보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낼 때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개는 이게 법률적으로 무슨 소송을 위한 소장같이 형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잘 들어가면 되는데요 분량에 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소 법률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법률적으로 쟁점이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발송을 한 다음에 그것이 좋게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 나중에 주장 입증을 할때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안도 동의를 받지 않고 저희 고객의 콘텐츠를 사용하신 경우인데 사실 조금 생소한 지적재산권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법리를 잘 모르면 내용 증명을 보내도 아주 정확하고 필요한 요구는 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우선 내용을 좀 볼까요 처음 부분은 발신인의 소개라고 할까요 당사자의 지위라고도 볼수 있는 그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사정에 맞게 각자 적당히 쓰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는 이 콘텐츠 사용을 중지를 요구하다 를 보니 이 콘텐츠가 우리 고객과 어떤 관계가 있고 왜 고객이 이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시는지 그런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고객이 종전에 어, 이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해 오셨는가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장에도 이런 서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상대방에서 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콘텐츠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이어서 상대방의 행위가 뭐가 문제인지를 그걸 또 적시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그런데 최근 귀하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여러 시술 결과를 홍보할 목적으로 게시한 사진 중에 일부가 우리의 것과 동일하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준 거죠 이게 바로 법률적으로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자이 문제의 사진은 그리고 여기선 사진이지만 이런 콘텐츠는 그 저희처럼 첨부서류로 별도로 붙여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지를 밝힐 수 있어서 더 정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설명을 해 주고 이 내역에 대해서 환자들의 수술 후의 모습은 저희 고객의 오랜 경험과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다고 라 설명을 했는데요 바로 이게 법률적으로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때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 상대방의 행위가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또 밝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그런데 동정업계에 종사하는 귀하가 양심 진료를 표방하면서 이건 왜 들어갔냐면 그 침해하시는 분의 블로그에 그 마치 모토처럼 양심 진료라는 게 크게 광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 고객에게 영업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 고객께서 매우 당황하시는 것을 당황했다는 것을 밝혀줬습니다. 네, 그 다음이 법률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귀하의 행위는 사진 저작권의 침해 행위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또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썼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진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알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의사들의 수술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성이 부족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으면 달리 판단될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논점인 부정경쟁방지법 여기 법 이름이 길어서 제가 짧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최근에 개정된 조항이 들어가서 함부로 베껴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커나 상표나 이렇게 등록된 권리나 혹은 영업비밀 또는 굉장히 시장에서 알려진 마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부정경제방지법으로 보호가 됐었는데 이 법의 개정으로 어떻게 말하면 노하우의 일부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폭넓게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침해하면 이 부정경제방지법에 의해서 민사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이 점을 건드려 준 거죠 그래서 저희 고객이 곧바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동종업계의 종사자로서 불미스러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려고 자발적으로 이 문제가 된 사진을 블로그에서 삭제하고 향후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신다면 이번에 하나여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정했죠 이날까지 이에 대해서 입장을 알려 주십시오 하고 썼는데요 사실 이렇게 기한을 정하는 것은 음 저희들의 그 행동 방침을 또 재검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날까지 이분이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거나 혹은 책임을 회피하는 답장을 보내왔다면 저희는 아마도 그 무슨 가처분 신청을 한다거나 혹은 보난소송을 해서 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 첨부된 서류는 그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 자료를 첨부했던 겁니다 첫 번째 것은 저희 고객이 과거에 썼던 사진들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을 해서 저희 고객의 권리를 침해한 콘텐츠입니다 이런 적절한 자료를 첨부해 줘야 그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겠죠 저희 의뢰인 착한 분이셨나 봐요 이번에 한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했더니 상대방께서 굉장히 빨리 답장을 보내 오셨네요 저희가 발송한 지 이틀만에 답장이 왔거든요 사실 그 전에 전화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상대방 원장님께서 특별히 아기가 없으셨어요 홍보업체에서 알아서 만드는 콘텐츠인데 이분이야 믿고 의뢰를 했을 텐데 제작업체에서 무단으로 아무 콘텐츠나 긁어다 가 만든 거였고요 이 사실을 알고 그분도 굉장히 놀라셔 가지고 책임을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저희가 뭐 원래 의뢰인께 말씀을 들은 대로 큰 다툼을 원하지 않으니까 책임을 왜냐면 책임을 인정한다는 걸 남겨둬야 나중에 혹여나 실수로라도 같은 일이 발생할 때 이걸 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삼지 않겠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좀 보내달라 문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틀만에 답장이 왔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용을 좀 근데 상대방 측에서 보내온 내용 증명을 저희가 전부 다 고스란히 올려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상대방 원장님의 저작물이고 그걸 허락 없이 이렇게 막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략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그 원장님께서 저희 고객의 소중한 노력의 결과물을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하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콘텐츠는 모두 삭제 조치를 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만약 어긴다면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모두 받겠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 하는 내용으로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굉장히 분쟁이 쉽고 빨리 끝났죠 이런 경우는 적절하게 내용증명 제도를 잘 활용해서 불필요한 싸움으로 확전되지 않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그런 경우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 볼까요 먼저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으로 나의 권리를 확인하고 주장을 하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의하면 좋은 것이 내용 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내가 뭘 원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상대방에게 답변을 할 시기를 정해주는 것이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사안도 사실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건 저희 사무실의 특징이기도 한데 분쟁이란 게 서로에게 힘든 상황을 초래하기 마련이고요. 소송이나 고소로 가서 이렇게큰 이익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겨도 본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해라하는게 좋겠고요.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문제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또 내용 증명이 하는 역할이 또 있어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성들여 만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또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보내와 가지고 엄만하게 합의로 종결된 사건을 보았어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